왔다 네. 다그 수제비 비주얼 할인을 어, 하고. 코코 음. 파스타하고. 음. 김치 너무 맛있는데? 음. 음. 어떡해. 이렇게 넣어갔어 確 <laughs> 가. 가. 조명은 을아 진짜 얼만데6 0이 원. 뭉치잖아 원래 그 정도 하니어 아니 근데 그게 아 네임드가 있는 조명네. 응. 근데 기장에는 아, 그런 일본... 그게 없잖아. 브로서리가 없잖아. 나좀갈수 있을까 아빠는 지금. 어떻게 말하 브로서리 사서. 타타. 어. 그 바로 아 타타 옆에 있는 타타가 진짜 일본 카페처럼 꾸며놨어. 드려어그 부분은 에스프레소 한 잔만 마시면 돼. <웃음> <웃음> 근데 스페셜한 톡 떼리. 어, 맞아. 음, 갑자기 내무거가아 그걸 안 나니까 내 가방이 지금 아 신발이 흰 거잖아. 그러니까 음. 너무 바닥 붉 같은 거. 뭔가 매치가 너무, 너무... 빡센 느낌이서 컬러가 딱딱딱딱 이거 어, 봐봐 이 맨션 어 맞네 오랜만에 왔어 아, 어 외로드 어요수름이 일로와. 일로와. 잘 있었어? <웃음> 이거 부어서 먹나? 아, 이거 바 맛있나요, 이거? 아, 우리 아, 그때 감동. 응. 컨셉이 충실한 것같 그르 거리 노 네. <웃음> 강아지들. 놀리지마한 <물 웃음> 방. 한 방. 응. 오. <웃음> 근데 막텃도 팔고, 그도 팔고, 코품도 팔고. 음. 아, 나와서 어거이 내가 자꾸 나와서 어거이 편지 거라고이형이씨보니이 진짜 맛있겠 이거. 이국물거 이거. 이거. 이어 이거. 이먹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면서거런거거 유명하다고요. 난 니가 본인 맛이 너무 좋아서 아니? 먹고 싶어서 그런줄 알았네 야 이거 진짜 맛있지? 난니밤 좋아해서 기절할걸? 기절 안하면 보자 기절 안하면 보자 야 진짜 장도 야. 먹게 어, <웃음> 난 밤을 안좋았는데 너무 맛있어서 샀잖아 왜? 예. 그거 같지 않아? 마르코 다래고 자른거 같잖아 그래서 내가 갑자기 어떤 어. 여자의 머리를 보고 내가 저렇게 잘라야겠다 하면서 아, 추후추행돼야 음. 하자 뭐 이런데 있잖아 응. 동네 미용실 세군데를 갔는데 동네 틀린거야 동네 미용실 더이런데 나. 요 엄마야 근데 그이비싸은죽기이 사람은 죽어. 이사어이사람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죽어. 이사람이이하어이참지이 사람은 죽어. 이 슈즈를 왜소개되려고가 호가죽으로 기프랑 창으로 돼있고 스트랩도 좀 도톰해요 그리고 밑창까지 착화감이 완벽해요 저는 메리지면이렇 더럽고 게 안되는데 어떻게 165가 돼요? 다 센치거든요 그리고 헤어가 가지 있는데 색 가지 다 예뻐요 짜잔! 관리비 나왔는데 거의 20만 원이 나왔어요 소름이 때문에 난방을 24시간 빵빵하게 틀어놨더니제 자취 인생 역대급 관리비가 나왔어요. 샤비제에서 티슈 커버를 하나 샀거든요. 그래서 뜯어서 보여드리려고요. 지 타격하고 바람처럼 퇴출하라 해병대 특수전대 행동으로 논리를 대변하고 결과로서 가정을 입증한다. 아와와 와! 아. 맥스 파이시 상하이 버거 세트에다가 치킨 스낵 레 음. 음. 저희 같은 뿌린 와. 아, 배 아, 그 당시 배워. 아, 배워. 아, 배워. 아, 배워. 아, 배워. 아, 배워. 아, 배워. 아, 배워. 아, 배워. 아, 배워. 아, 배워. 아, 배워. 아, 배 아, 배워. 아, 배워. 아, 아, 아, 아, 이제 스낵랩크겠습니다 아 아. 아. 파이널 컷이 1분마다 꺼지고 있어요. 실수로 맥북을 사버리고 싶... 맥북 16인치가 390만원, 맥북 14인치가 360만원. 댄버, 메리 제이 슈즈라고 하는데요. 이 제품은 없어서. 맥북이 오늘 내일, 오늘 내일을 했어요. 어떻게 저 어떻게 영상 편집은 항상 해냈어요. 해냈는데 컷 편집을 하는 중인데 편집 줄로 한번 탁 자르면은 파이널 컷이 멈춰요. 3시간째 껐다 켰다 껐다 켰다 강제 종료하고 재부팅하고 속에서 천물이 나가지고 론트 영상도 편집해야 되고 브로그도 하나 더 편집해야 되는데 어느 천년에 이 영상 세개를다 마무리하겠나 싶어가지고 카메라를 막 바꾸고는 했었는데 컴퓨터는 진짜 이게 좀 다이가 커가지고 실버 버튼을 받으면 10만 유튜버 나한테 선물을 해줘야지 했었거든요. 보기와는 다르게 성격이 엄청 불같고 이렇게 욱하는 게 있거든요. 좀 폭발적인 어떤 그런 텐션이 있어요. 끌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질러버렸습니다. 또 성격도 급해가지고 애플 공홈에서는 절대 못 사겠더라고요. 쿠팡이 할인도 잘 되고 공휴일에도 배송 오고 그래가지고 쿠팡으로 사서 내일 배송이 올 예정이고 영상 편집을 해야 되는데 네, 완전 망했습니다. 제가 10만 유튜버가 된다는 보장이 없고 기도 <웃음> 하고 열심히 막 하고 있을 때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해서 백화점에서 가방을 안산지좀 오래돼가지고 가방을 하나 사고 싶어서 막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냥 노트북으로 통치고 가방 대신 산 걸로 이렇게 합리화를 해봅니다 오늘 하루종일 우선 편집만 했거든요 이 공간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고 똥 컴퓨터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짱돌하나 쪼아가지고 내려치고 싶더라고요. 곱게 포장을 해가지고 중고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참았어요. 이수라! 이수라! 이수라! 이수라! 뀨! 솔은 b e 어오니어 으흐흐 <웃음> <웃음> <웃음> <웃음>